갈래? 난 어디든 좋아, 언제든 좋아, everyday s n n y day. 아, 먹방, c o o 방 beauty pillow, whatever you want. 신쿡! 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네, 지금 땀이 큰 거예요, 여러분. 오늘은 제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추천해 주는 곳에 왔습니다. 한시 에스 홀드하우션인데 맛 아, 아, 아, 아, 아, 진짜 안심도 맛있지만 나는 제일 맛있어 포트는 네. 이렇게 있습니다 응. 요번에돈가스 소스 요번에 응. 새우튀김 아, 아, 아. 장습니국이랑 아, 이나왔요 이거는 리필이 되는 거고요. 근데. 근데 잠깐 여기서 이 밥이 진짜 맛있어. 요 그러니까 돈까스집에서 애가 피자에서 빵이 맛있어야 되고 응. 햄버거에서 또 빵이 맛있어야 되듯이. 저기요. 이렇게. 이거 광고 아니죠? 사람들이 그면 오해한단 말이야. <웃음> 이제 단골집 될거 같은 통한거 알았어. 니다 밥이 맛있고요. 나승이안 나서 설명은 안 할래요. <웃음> 이제 무랑 자루우동에 들어갔서어요가 사비 무 너도 말차로 만든 거? 아 이게 말차? 근데 내 녹차 안 먹거든? 근데 어. 얘는 음. 거부감 없이 잘 먹게 됐어 카이엡프면 카이 카다이프 카다이프 신 <웃음> <요번, 웃음> <잠시만. 웃음> 잘 <웃음> 먹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못하냐 오 어, 진짜 a b d 짜 m i n a l s 제가 화내성을 한 면인데요 유럽에서 엔젤 헤어라고 부르는 면이에요 중동에서 많이 먹어요 꽉 차있어요 하나도안 준다 보니까 <웃음> 더군다나 맛있는 제육 국밥이 있다면? 국밥 전복인가요 아니요 제기는 넘어가기 바로 치죠? <웃음> <웃음> 그것도 뭐였 사실 지금 오늘 양은 제한끼 양입니다 이..이거..이거건? 어. 넌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딱 4그릇에 네 카레 2개야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배부르네 <웃음> <자, 물어봐. 웃음> 여러분 저는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어요 개를 또 찌고 해야 돼서 좀 시간이 걸려서 죄책감을 조금 덜으려고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한 100칼로리는 태운 것 같아요 너 얼굴 되게 작아 보여 지금 나? 빨리 빨리 달려 나 원래 작아 아이씨. 날이 너무 좋으니까 밥 먹고 이제 도림청 걷다가 요즘 자전거 그거 대여 그게 있더라고요 집 앞에 그래서 요즘은 자전거 타고 한1 시간 정도 왔다 갔다 막 하는 것 같아요 알꽃이 피었는데 꽃게 알이에요 음. 알이 음. <웃음> 음, 살은 맛있다 개맛있네 음. 음. 그런 식으런거 아니야 뭐어 아니. 왜 혼자 찔리고 그래 먹기 전까지는 응. 집에 갈걸 이랬거든 어, 나, <웃음> 야 근데 <그냥> 나 눈치 <웃음> 존나보였잖아 <웃음> 그래도 나 오히려 자전거 타고 있어주는게 좀 고마웠어 <웃음> 응. 아 그래도 할걸 찾아가지고 음, 맛있죠 이거? 응. 고니 알아 아는 <웃음> 알고 있래아어 <있구나. 웃음> <웃음> <웃음> 태우는 약간 썸썸 썸, 썸 단계? 근데 꽃게는 진짜 리얼러브 아니야 사랑 이상이야 <웃음> 꽃게는 인간, <웃음> 인간적으로 상대방에 표하는 존경 약간 이런 느낌 아 존경 <웃음> <웃음> 내가 아무리 라면을 안 먹는다고 해도 이건 화나지 들어아네 이, 이, 이렇게 돼 있는 건 화나지 당연히 너 그렇게 안 먹었잖아 초심이 잃었어 맛있는데 더비벼내 가루가 뭉쳤어 이거 엄청 좋겁 와, 이거 진짜 잘생기고 예쁘게 먹는다 자신나게 야만적이게 먹어 와, 국 이거는 면 면도 면이지만 국물이 오진다 재 재밌게... 영상... a m e y o u r